너무나 나태해진 것이야 없네 응? 어! 들어왔다 졌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겠구만 야나 그거 없어졌어 아, 그때 걔네들이 1등 해가지고 나한테 줬단 말이야. 네 여기다. 그래 라지는시 밑에 이해에 Okay. 야너 너무 나 청소한 거 같아. 어 떨어져. 어아 여기 한 줄이구나. 나, 나 나무 나무 나무 좀을 난리해 나무 좀더난 나무 좀어 난리해 나무 나무 시원해? 엄청 좀더 난리해 맞아 데이트하고 싶어 선수 <웃음> 우리 놀러가자니까 눈 없다 안돼 이거 앞에 앞에 뚫어줘야 돼 막힌다 막힌다 좀 봐야 돼나 <놀나> 약간 집중력 저하된 거 같아 네. <웃음> 다더프레스 타고 싶다. 잠깐만, <웃음> 상어 아니. 못 온다 하지 않았나? 응, 음, 못온데 아까 채팅으로 일요일 오? 아, 맞다. 이번 주에 재살했지? 아, 그러 벌써 하러 간다 그랬지? 응. 음. 내가 불쌍하다고 그랬어. 너는 쉬는 날까지 일하냐고. 에고. 불쌍하길래 퍼럴이라 그래. 너 벌써 어떻게 모르는 거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웃음> <사라지>, 자손이 <자소시. 여러분. 웃음> 음.. 늦었고 아니 너의 노력을 소가 빨갛어 여기도 나중 <웃음> 점프 못하나? 어? 고갱이는건널수 있네? 나는 허리 때문에 죽을.. 죽을지도 몰랐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다리가 한추여가지고.. 나한테 다리가 그렇게 돼요. 막을 수있지 <웃음> 다리를 왜 떡상니? 나한테.. 난... 나무, 나무 어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아래 아, 아, 아, 아, 시! 아, 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나 응. 그냥 안 던코 그리고, 그리고. <웃음> 내가 봤거든 아니거든 지켜주세요 저 뒤에 뒤에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지금 막혀 지금 막혀 응. 같이 잡을게. 와 나이스. 나이안캔 사람. 이요아문 열어놔서 돌아왔나 어떻게 된거야? 어? 난... 어? 어? 어? <웃음> 아 잠깐만 아. 야내앞 <웃음> <웃음> <웃음> 아, 뒤로, 돌려, 뒤로 돌려, 뒤로 돌려, 뒤로 돌려, 뒤로 돌려. 와 어우 코코. 자리가지었다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누가? 누가 저 따가 제각선 저거 뭐 빼가지고. <웃음> 아니 저그다 누가 솔로 나가지고. 나를 <웃음> 찾 <웃음> 이걸 죽을 <웃음> 한다고? <웃음> <웃음> 아니, 거기 나 너무 어색해, 솔로를. <웃음> 그냥 솔로, 솔로 <손> 빼고 빠지지. <웃음> <웃음> 아니, 안 대강선이었단 말이야. 여유로울 때 가보자. 펀치 요즘 웃을 때 컹거린다? 컹치라서 그런가? 코 <웃음> 어, 아파 <웃음> 난그 소리 못내 앙! 아, 어내 달래는데, 맨날 저러. 차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하는구만 납당 못는다 예! 이못먹으려요나다 알아. 비 아, 네. 둘이 그, 사망, 사망랩에서, 아니 나 눈랩에서 전기차를 사는 거 아니야? 안 쓰고. 근데 정지차 최대 몇초인몇 초지? 몇 근데 4명이면 다 위로가죠 알고 싶어. 왜난 죽으려고. 방에 떡거다배 뭐기까지 <목소리> 뚫었어? <목소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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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oh. you. 벚꽃 감이 사라져서 우고객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Ah! 앞드로하고 있어요? 네. 네. 그네저로는가야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 심어서 앞에서 뭐라? Okay. 귀엽다. 야, yeah, 저팡이에다 아직도 안 먹었어? 난 먹었는데. 아, 부리또 먹었는데 맛있겠다 부리또 맛한번더 소고기, 닭고기 난그 아, 부리또 겉에 빵이 좋아 응. 서브웨이에서 그플렉트로먹아 플렉트로래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하려 아, 바라스바람이. 아, 바쁘게 없 아, 픈가게 없어. 바쁘게 없어. 바쁘게 없어. 바쁘 없어. 게임했어 에? 미게거 아니야? 밥은 어어야지난 음, 중간 정도 먹었어데 아, 잠깐만. 아픈 거야. 콘어 바쁘게 생겨주는 사람이 있잖아 앉아있으면 알아서 밥 갖다 주잖아 네. 그게임 그저... <웃음> <웃음> <웃음> 바로 저저 저기 나 아니지 안 이거 으아, 벌레 여기 앞에 오늘은 이렇게 봐야되네 머리 명함 없는 방법으로 위로 거. 위로 해야 돼. 맞아? 응. 아, 아, <웃음> <웃음> 나 별로래. 사전 못먹 아.. 찜닭? 아. 찜닭 혼자 먹기 좀 그래 어.. 좀 양이 많나? 그러고 내가 찜 종류를 잘 못먹어 꼬꼬면 먹어야지 <웃음> 나 엉덩이에 상처 났어 어, 왜 진짜 자꾸 있어? 엉덩이.. 누가 내 엉덩이.. 자꾸 잘때 만지고 감 누구야 누구야 너무 야 이따뜻고고들얘 응, 응. 아. <웃음> <웃음> 응. 여기 나무 응. 랑 빨랑 빨랑하고 아씨나 <웃음> 빠르다 빠르다 나 도달할게. 내가 폭탄 갈게. 没打算 가령 그만 빼 <웃음> 여기 방향 음. 위 아래 여기 돌 갖다놨어 내가 저 위가 맞겠지네 어, 뭐 위에 돌 찍고 내려가야 돼 <웃음> 내가 넣을게. 가서 엉덩이 만져. 엉덩이, 엉덩이. 만졌다고. 뭐야? 고양이? 아나 근데 진짜 엉덩이에 어... 엉덩이라고 하기엔좀 그렇고, 등에 볼. 등과 엉덩이 사이에. 모기 물리면 간지러워서 긁으면 상처나잖아, 막좀 짜잘짜잘하게 아, 음. 그런 상처만 음. 음. 다음부터 갈게요 영화이 뭐, 너무 미안하겠 아, 옆에 놓고 싶은데 난어렇게 뭐 뭐해 엉덩이 썩 <웃음> 머리에 아니야 <웃음> 우리야 얘네가 도와주는데 고맙다야 나 이놈이 초파리 u r e n o 어 going t 거슬리게 b l e to get the t r 막 t 껍질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t the t r 나 t 나와 나 g o i 안돼 to get the t r 쇠토끼 코어가 들어 위에 올라와야 돼 이렇게. 하나 쓸까? 내가 놀을 게캐리야시야 한쪽 하면 나 4초, 3초, 3초, 폭탄 바로 여기나 같은 딸이 있으면 넌 어떡할 거야? 나는 혼내어 나는 좀혼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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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이고, 아, 딱이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자짜 아, 진짜. 아, 역할 아, 진짜. 이대로 가면 되겠지? 브리핑 잘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폭탄 Okay. Okay. Okay. 가 k 가 y o k 있어 o 쭉파 나무 파고, 옆으로 가나무는거같는아 나무를 굽는 거아나무에 굽는 거면이어야된거같이가거 아이가 는 게임은 뭐야? 여기 아이하나거나무거 보라 보라. 내가 가늘만 <윗돈> <페라멈> 너는 나고 있어. 누나 있어. 누구도 못있으면 진짜 맨날 맨날 가슴을 칠 거다. 돌에다 아, <웃음> 쓸게. 농담이고. 이케 얘들아. 응. 나와, 나와. 미친 놈아. 미, 미, 친놈아. 미, 앗. 친놈아 갈게.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갈게. 미, 미. 역할 미. 체인지. 미친 놈아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머리 없다 넌 앞에서 대단하세 야나 근데 나 애교 존나 많아 부모님한테 난 아직도 아빠랑 홍보해 음. 음. 아, 아 못집었어 못 씨. 내가 호흡이 좀 제랄같아서 그런지 평소에 건들지만 않으면 엄청나게 조심하는아 다행이다 너? 이때 응. 나게 나게. 어? 이게 냅게티진 않겠지만. 천천래돈 많은 거하나지돈많은나 가져서 존경. 우리 딸 최고 남자들끼리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지? 아나그짤왜키웠기냐너 안? 얼마나 아, 우리 아들 미다? 내가 내 손에 나무가 몇 개가 있을까? 최한 개는 있어. 두 개일까, 세 개일까? 주변에 나무가 없던데. 한 개, 두 개, 세 개. 내가 왼쪽에서 하나 짚고 더미 안에도 없었어. 찾아... 받아들었어? 네가. 미얀들 다거보는 아니지? 에이 여기 아래로! 아래로 가세요! 뭐해야될거 같은데? 석탄도 없어 엄마, 엄마 딸 또라이야 나그짤 보냈거든? 엄마, 엄마 딸 또라이야 라는 짤이 있어 엄마가, 엄마가 뭐라 할게? 엄마가 뭐라 할게? 알아, ㅎ 이러더라 거기 나무, 나무 존나 서운했다 하고 아이고. 병이. 아, 가가세요가나다안어나아 응. 응. 아, 오늘 뭐 먹었나 응. 먹어. 아 내가 가져가. 항 가져가 응. 나와 바로 해야 돼 감자 음, 진짜 너무 어, 빡센데 그런 거 면서 깔몬 아... 감자 이런 거 좋나 존나... 어디 갔어 여기. 여기다 어, 내가 간다 갔다. 갔다, 갔다. 어? 내가. 내가 우리 부모한테 부모가 콜라랑 라면 같은 거 일찍 못 먹자고... 그거게했나 근데 부모한테 "부모, 나 비빔면이, 비빔면이라 그랬나? 그랬나?" 아무튼 안 좋은 음식도 너무 먹고 싶다고, 면 종류도 먹고 싶다고 이거... 러니까 부모가 샐러드 우동 해줘. 아, 그럴 수 있지? <웃음> 내가... 내가... 내가... 한번 저... 저한맡아도돼요나 그거, 나 그거 먹고 술 먹었잖아. 슬러로이나라 <웃음> 물 뜨고, 폭탄 일로 와요. 그 다음에, 지나 진화, 폭탄이 먼저 해. 이거 나무 좀 캐줘요, 저거. 와야돼. 뭘 음. 조달하나? 음. 도달. 뭘 조달해주세요? 그래. 안에 넣어줘야돼. 헷갈 음. 음. 음. 제일 끝에 있는 헷갈려. 풀어주면 부담감 아직 아직 은 안되겠다 어쓸거지 쓸거야 어디? 여기 내가 와 이게 되네. 아까 내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돌 없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그냥 여기다 써주세요. 아, 존나 멀어. 다음 돌까지 너무 멈췄게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뭔 소리야 너 괜찮아 저 <웃음> 위에 있는 돌 도... 어디 가서? 좋고하고보 다만하나 내가, 내가 뚫을게. 마지막. 음. 하나 포탄 더 쓸건가? 음, 쓸거야. 여기 쓴거 잘겠다더 가냐고 <끼리> 미안, 미안.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어 어디? 거기 어 뭐야. 응. 아, 돌다 밑에 바로 돌 써주세요. 탄 여기? 라좀 먼데? 바로 주달 아네무 음. 조달함 이거 밑에 아니다 이거 약간은 일단은... 바로 가져갈게요 진짜 계속 보아야될 것. 같 그밑무다좀까아 써야... <목소리>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여기다가 폭탄 한거 써? 나무.. 7점 폭탄..되면? 일단..몰렀지 일단 나와 그러니까 어디? 봐. 나무? 어나 막혔다. 네, 네. 만어빨리면안 돼. 한참. 가져감. 응. 아 물.. 물물채올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이고 이거 이거 내 탓이야 뭐가? 뭐 왜? 나 이거. 여기 밑에서 모르겠는데 잘못 봐가지고 내가 여기 방금? 응 음, 너무 끝해가지 어디가? 어디 와나 무슨 문대 있는 것도 몰랐어 나는 숨 참고 했다 내가 봤을 때 <웃음> 저거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일중 하나야. 아.. 아.. 다 죽어버릴 것 같아. 저, 저게 진짜 빡친다니까?